자 오늘은 프라다 정장을 입고 비소리 집부터 한번 집들을 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살면서 느낀건데 옷이 인품을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아 왜? 지금 말투부터 <웃음> 바뀌었는데 저거 약간 그 X에 <웃음> 계시는 약간 악질 부모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X에 악질 부모님이 계셔? 아 X에 하하하하 니까 악질 부모님, 아니 악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악질 아니 거기에 이상한 막 맘카페들이 많이 올라오는 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 나나 살아. 나... 넌 아줌마가 아니잖아. <웃음> 슬슬 근데 아니야. <웃음> 야. <웃음> 자 일단은 우리 요원들이 모이기 전에 오늘도 약팔이 시작해야 돼서. 아우 아우 진 자식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어머나 아니 방금 이게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저기 차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좀 피하려다가 쓰레기네 <웃음> 인도로 오토바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그니까 러 과실... 아니 그러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가기는 갔스... 과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과속...했어요 그럼 몇대 몇이에요? 몇 <웃음> 대요? 근데 목격자가 없으면은 무책이네 <웃음> 원래 GTA 세계관이 원래 그래요 그럼 그래 일단 어. 장소 하나 잡아서 우리 모여야지 우리 돈 벌어야지 오늘도 근데 여기는 맞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너 온라인 세션 들어간 거 같은데? 내 세션 들어오면 사람 한명 없는데? 나 뭐지? 있는데? 나 사람으로 왜안 쳐? 아어 미안 대기 중인 초대 없어 나 분명히 받아서 들어왔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 다시 보낼게? 안 왔어 다시 보냈는데? 왔어 이제 <웃음> 어? 저 사람 누구야? 오! <웃음> <웃음> 사망 그대로 사망. 위기 탈출 넘버 1. 헤이 헤이 헤이 오드바이. 쌉 쌉. 어디서 날 부르지 또? 고고. 브라더. 오 타이어. 진짜 점프가 뭔지 보여 주겠어. 잘 봐. 오 우후! 오 하나 이번에는 한 바퀴를 돌아줄게 알겠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믿어 믿어. Let's go, bro. Let's go. 오 거 같은데 자유의 여신상 조금다. 아 화분에서 종종 <웃음> 쏘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건데 지금. 오케이 브로. 우후. 아 별다 별다. 아별 따, 별 따. 어, 아이, 운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별다잖아요. 도끼 어, 안 하나 도끼. 어 들어왔어? 연비 지금 들어왔대 연비네 가자 빗솔이네 집 가자 아 빗솔이네 집 가자 이대로 아니지 난 폭풍서 <웃음> 야지 탈래? 오케이 태워 태워 태워 연비가.. 3 0된거 태워야지 연비 어디.. 어디 들어와 있는 거야 얘?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나와있어 미리 화장 아... 간다고 늦지 말고 지금 데리러 갈게 나 음. 그럼 모르는 사람들 좀 때리고 있을게 음. 근데 그냥 때리기만 해도 경찰이 붙네? 음, 사람을 폭행하면 대부분 경찰이 와 얘 타. 트리트. 아니야 어탈 거야. 얘 타. 비 소리네 집은 어디야? 내비 좀 찍어봐. 내가 찍어줄게. 어. <웃음> 아 이렇게 뭘뭐 도시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니, 좀 시끄러운 타일게. 동네에 산다. 에이 우회전 좀아 합시다 먼저. 아, 아니, 아 아니 내가 1 차선에서 우회전 좀 하겠다는데. 아 팬미팅 안 해요. 아유 저기 아유 저기 좌회전 좀 합시다 거. 아유 직진 직진 좀 합시다. 직진 좀 직진 좀. 직진 좀 하시라고요. 어 여기면은 나랑 집이 똑같은 건데 이클립스 타워? 근데 방이 다르지. 아 방이 다른 거야. 음 그저 친구 및 조직원 오, 예. 들여보내기. 어 들여보내기. 어됐다 어. 아우 시끄럽네. 어서 오그로. <웃음> 어서 오그로. 아, 연비 돌아졌다. 투지 돌아졌네. 왔다. 오집 겁나 예쁘다. 음야이 대리석이 야. 왜 자꾸 내뒤 엉덩이에서 손을 대? 뭘 뭐, 엉덩이에서 손을 대? <웃음> 말도 안 돼서 소리 하고 앉아있어 어? 야 말로 뭐해 말로 피해방상 중에 피해방상 어 둘이 여기서 뭐 침대에서? 어 아, 어머! 레민 네. 여기 침대에서 둘이서 남자 둘이서 뭐야 이거? 어나 베개에다가 외면이. 이거 코딱지 묻히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누워? 저에 가까이 가서 이뜰 거야 <웃음> 어? 비소리너 칫솔 두 개야 해명에 해명 외면 좀 해보고 싶다 <웃음> 자, <웃음> 대신 해 드려요. 접니다 여러분들. <웃음> 제가 사실 그칫솔의 주인입니다. 어, 야, 튜닝 샵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오빠, 돈 많아? 어, 나돈좀 어, 벌러 가. 야, 어, 돈좀 벌러 가자. 어, 그럼 해. 약팔이 해 가지고. 우와! 와! <웃음> 이야. 아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이야. 너 이건이야? 아일 부분입니다 일 부분. 이야 네. 야 이것도 그냥... 있네 이거. 날아다니는 차. 백투더퓨처 차. 이야. 이거는 이것도 뭐야? 이것도 날아다니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날아다니는 오도방구. 와. 야... 이야 이정식. 뭔 짓을 하고 등기면 비서장 돈 많이 벌었구먼. <웃음> 여기 뭐야? 예 네, 여기서 이제 일 준비하는 곳입니다. 오... 와 미친. 어? 뭐 배트맨이야? 여기가 ]고요? 이제 모든 작업을 준비하는 예. 어 미친 미치... 이야 근데 빗소리 돈 실제로 이만큼 있었으면 연비가 고백했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얼굴이 <웃음> 모고 가네 얼굴이고 모고 가네 그냥 돈이 이렇게 있었으면 네 <웃음> 여자친구 없는게끔 <웃음> <웃음> 그건 그렇지. 여의가 다네 차야? 어, 이거 다내 차야. 우와. 아 진짜? 그러니까 실제 이랬으면은 연비야 어땠을 것 같아? 일단 잘해주긴 했을 것 같아. <웃음> 일단 일단 잘해. 간여기 쌉가는. 그러니까 뭐 일단 남친 여친을 떠나서 그냥 잘해줬을 것 같지 않냐? 잘해줬지. 야, 근데 그때는 오빠라 불렀겠지. 일단 <웃음> 그 오빠라는 친구는 가지고 있었겠지.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돈 많아? 지금 비 소리 레벨만 해도 한백 몇십 되지 않냐? 백 삼십이냐? 어 맞어 이거의 묘면은 이거죠. 오? <웃음> 우와. <웃음> 문 열고 날리는 기다 문 열고. <웃음> 어.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묘미야? 이건 진짜... 묘미가 아닌데. 이거 다치지 않는 게 묘미야? 오픈. <웃음> 저건 뭐냐? 이메일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십시오. 야 우리 보물 찾기 하나 할래 그냥? 저런 거안 해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야 이거 내 방송 봐봐 이거 약간 다리 미친데? 아 아니다 이거 해변이다 이거 이거 놀이공원 아니야? 나 여기를 몰라 내가 나와버리가 아니 대구사진 들고 오셈 <웃음> 대구사진 아니 여기 놀이공원 옆에 모래사장이잖아 근데 놀이공원이 없잖아 여기 놀이공원이 없어 아니 아니 네? 저 사진에 놀이공원이 없잖아 아니 저 끝에가 놀이공원인거지 저기 해변에 놀이공원 있는거 하나 있잖아 왜 여기 이거 내가 찾아가지고 돈 많이 주면은 내가 한턱 쏠게 음. 아 좋지 어떤가? 너왜그 머리를 왜 베베 꼬면서 얘기를 하니? 나 지금 살짝 졸려 이게 졸리니까 나의 눈을 뜨게 만들 제안을 해봐 연비야 뒤돌아봐봐 너 V 눌러가지고 뒤돌아? 1인칭에서 V?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진짜 미친놈 아니야문 닫아! <웃음> <웃음> 그렇지 아! 어아 어지러워 운전 좀 잘해봐 그래 저 똑같네 저집 모양이랑 봐봐 그죠? 저 멀리에 집모양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서 어떻게 뭘해 해. 여기가 무슨 지역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난안돼 있어 너도안돼 있는데? 야이 근처에서 쪽지를 찾아야 된다고? 쪽지 그 조그만 걸 여기서 어떻게 해 그런거야? 나한테만 보이는거야? 진짜로? 우와 종소리가 들린데 내가 한번 잘 들어볼게 종소리... 오 방금! 어나나 나, 나, 종소리 들은거 같아 잠깐만 올라가봐 근데 여긴데 딱 <웃음> 진짜 뭐야 <웃음> 뭐하냐 어 이걸로 이거 뭐 봐야되나? 이 망원경으로 아니죠 그건 어! 잠깐만 됐어. 어! 쪽지다 보물이 우리 가족을 다 갈라놨어. 더 이상 여기에 없어. 내가 옮겼거든.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못 찾을 거야. <웃음> 우와 뭐야 이거? 모든 단서를 조사하라고 떴는데? 일단 타볼게. 뭐야? 이거뭐 어떻게 타라고 점프하고 있니? 나머지 단서 물음표를 찾고 조사해가지고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라는데? 내가 이거 물음표 찍어줄게. <웃음> 야 물음표 개멀어. 이런 거면은 헬기 타고 가. 이거 너무 먼데? 난 좋아. 호물만 찾으면 되지? 불만이 많아 돌아가면 될거 아니야 돌아가면 되잖아 돌아가면.. 아! 참깐만죄송해 어디 사람 어디야 아! 아아아아악! 아, 좀안나 죽고 가다나 죽고 간다 나 이상한데 태어났잖아 죽어가지고 누가 죽였어? 너가 죽였어 <웃음> 아니야 차가 찼잖아 너가 죽인거야 너가 나를 <웃음> 아니야 차가 지금 <찼>. 누가 거기 <웃음> 뻗대고 있으래? <웃음> 차 앞에서? 차치웠어코 설 생각을 했어? 빨리 o 라 오바, 빨리라 오바. 나나나가가가가가가가고고고개 �まあ ]AH 달고, 5개 달고 no. 이걸 어떻게. <웃음> 이거 전쟁 영화 찍는 거 아니다. <웃음> 아 저기 헬기 떴어. 아 몰라. 따라오잖아. 내가 <웃음> 기다려봐. 내가 전화할게. 전화 한 통이면은 이게 다 없앨 수 있어. 맞아? 아 헬기 시동 꺼진다. 헬기 시동 꺼진다. 어? 아 왼쪽인데? 헬기 나오자마자 고장 났네. <웃음> 야 헬기 연기 때문에 나와 보다 안 보여. 야 헬기가 왜 왼쪽으로 못 도냐? 애가 시동 꺼. 아야야야야야 어떻게? 야 탈출 타이밍 말해줘. 잘 탈출 타이밍. 야 내려가 봐. 내 내게. 내려 그럼 내릴게. 내려내려내려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체가 있어! 시체가! 비올거 같아 근데 아니 비 오는 게 문제야? 지금 시체 발견했다니까? 아 시체는 어디에나 있는 게 시체야 뭐라고? 야 아무튼 어, 하나 하지... 발견했고 헬기.. 새 헬기, 헬기 언제 보. 와요? 잠시만요 그 <웃음> 뽑은 지한 3분만에 한 꺼져가지고 아예 그래서 언제 오는데요? <웃음> <배로 뽑으러. 웃음> 잠깐만 있어봐 신기한 걸 봐가지고 이 종소리가 나는데? 오케이 피자국은 뭐야 이거? 어? 이건가 보다 <웃음> 이런.. 시, 시체를.. 시 <웃음> 단속 어, 어, 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있어. 어, 어어어 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맞아, 거기? 그럼, 그럼. 어, 어, 어. <웃음> 아, 잠깐. <웃음> 아니, 아니씨. 오케이, 오케이. 연비 잠깐 마실 나갔어. 원래 있었는데. 어, 저기 어, 앞에서 할게. 지금 날치마냥 팔딱팔딱 뛰고 있어. 다음 <웃음> 어디야? 끼워다. 다음 내가 맵에 찍을게. 여기 가까워, 여기서부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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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저저 저 빌딩 위에다가 이렇게 착륙 안되냐 그럼 헬기 오는데요? 헬기가? 어... 헬기가 사막팔방 다와 지금 누가 별 다섯 개를 모아놔 <웃음> 아니야 한 개밖에 안 달았었어 이게 뭔가 헬기를 타니까 다섯 개가 됐나봐 왜안 어, 사라져 근데 진짜? 일단 헬기 타고 싶 있는 건가? 내려줘 어 내려가 오케이. 보자 어? 음. 낙하산 없어요? 떨어져도 재밌을 것 같은데? 됐다! 아 어, 아닌가? 아 아니네 에이씨 아 예쁘다 근데 여기 마을이 참 예쁘네 여기 언덕 백이 그래. 있는 게 부촌이거든 수영장 딸린 집들. 우리 정못 숨으면 수영장 안에 숨어도 돼. 어? 여기 시체야 뭐... 시체 바로 야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이게 다야? 돈준다며돈 준.. 돈은? 돈물이라며어 뭐야 이거 더블 액션 리볼버를 잠금 해제하려면 헤드샷을 50번 해내래 나한테 피아씨 <웃음> 장난치나 나는 이제부터 부자를 죽일거야 어이집 이집 어떻게 들어가봐? 못 들어갈걸? 아직 그 정도로 GTA5가 야문 열어봐 그래서 우리 돈은 어떻게 할거야? 어 50킬 하면은 그때 돈 주나봐 이게 50킬 하면 돈 주는게 아니라 그 총을 음, 총이 걸까? 열리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러면 돈 준대 수리야 저거 죽여버려 아니 죽일까? 음, 야 25만 달러 나온대 진짜? 그다 죽여버려 수국가야, 마스터? 근데 형 혼자였잖아 아니 그거 각자 다 하면 되지 한 번씩 그러니까 도와줘 캐빈이 뒤에 수니까 마스터? 아, 어 연비었네? <웃음> 아니 나를 <웃음> <웃음> 아 도망가는 아, 시민인 줄 아, 도망가는 시민인 줄 알았어. 도망가는 <웃음> 시민인 줄 알았어. <웃음> 야 경찰 어, 많네. 아 너무 많냐? 다 아, 헤드샷으로 죽이고 있지? 어다 죽으신 거예요? 대신에 저런 건 내가 없애줄게 저런 헬기 같은 건 너무 불공평하니까. 와 나도 죽이는 맛 보고 싶어. 어! 어 아, 죽었다! 어! 잠깐만 한번더 해볼게 이거 뭐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없을걸? 어 근데 리볼버가 사라진 거 같은 느낌인데? 그냥 리볼버로 죽여야 될 거야 권총에 있을걸? 아 그러네 이... 피스톨.. 잠깐만 어? 이게 맞나 지금 내가 든 게? 이거 어떻게 못 바꿈? 아 어, 뜬다 뜬다 뜬다 오케이 야 이거 짱이다 25만 달러를 준다고요? 어? 왜? 와우 특수부대다 <웃음> 특수부대 뒤통수에 한발 에임 좋아 에임 좋아 부분이 안돼 뭐가 얼굴인지 헬기 조심하세요 어디 헬기? 떨어졌어 온다! 케빈이 뒤에도, 아, 아, 아, 아. 뒤에도 하나, 있어 뒤에도 있어 30번 남았고 저 경찰에 있다 경찰 아야야 2다뒤뒤뒤아 뭐야 어디서 주... 죽었어? 음, 아, 계속 아, 이어서 예. 하면 돼. 이어서 된대. 요 거리에 아주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서요. 아, 여기 많으시네. 앞에 한분 계시네요. 아 두디구나. 쟤네 너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이씨, 어디 지금 숨어가지고.. 올지. 건방지게. 나샷잘 쏜다. 몇 마리 남았대? 아몇명 남았대? <웃음> 야,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듯? 안녕. 하하하하 <웃음> <웃음> 자전거 타 <다> 유유히 <웃음> 지나가는 건 개웃기네 <웃음> 여쭈 좀 나오셈 여기 사람 많음 2 0번 남음 남은... 어이차 너무 예쁜 것같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아이고 <웃음> <웃음> 뭐 하자는 거야? 하하하아 <웃음> 저... 아, 진짜 아니 진짜 고의 아닌데 어 아니, 진짜 고의가 이차 예쁘다고 지금 차보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갖다 죽여버려? 드디야 그리고 너 상당히 헷갈린다고? 야, 지금 목격자 없어가지고 신고가 안 들어가나봐 총쌌는데 경찰이 안와 왜, 왜, 왜, 왜 어, 조용히 하세요 내리기 전에 둘. 검에서안 보이네 아, 아! 왜 이렇게 세, 얘네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 어, 나 경찰, 이나 쳤어 지금 좀이 때문에 여기 많이 왔어 어 바쁘셔서 그래 금방 처리할게요 열번 남았다 아막다 죽었다 내 가만 두지 않으리 조금만 참아봐 내가 좀 처리할게 어 여기다 아, 저희들이 지금 내 헤드샷을 쐈다고 어디 다왔 지금 거의 다 했는데 야 근데 어, 리볼버 어. 쏘는 맛 진짜 맛있다 이거 쏘는 맛 진짜 맛있다 샷발 어돈 들어왔다고? 끝났어? 어? 잠깐만 어디 떠돈 야 예금 72만 뭐야 돈 들어왔어 매첸? 오, 근데 우리 이러고 있었던 거야? 지금 몇 명이 수었는지 알아? 입금 됐다 72만 됐어. 야 40명만 있었는데 대박. 야 이거 하자. 안 뜨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연비는 떴대. 다음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는 법딱 알았어 이제. 이게 돈 벌었다는 거 아니까 제랄드 딱 전화 오는 거봐 얌체 마냥. 우리 그 마약 그거 한번 하면은. 인당 들어오는 돈다 합치면 28만 30만 이럴 텐데 아니야 그래도 그거 각 잡았잖아 그거는 이거 25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빗소리만 못 받고 나는 그거 옛날에 했었을걸? 완전 옛날에 이제 오늘은 들어갑시다 어, 네, 다음에 어? 다 도와드릴게요 25만 달러 무려 3억입니다 3억 와 와. 여기 거기 아닌가? 그 테니스 강사집? 맞을걸? 음. 아 가야지 이제 I d h t